지어보도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이에서나너 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제 겁쟁이들의 시작. 이제. 어. 이 겁쟁이들의 시작이야. 어, 명호 들어왔다. 명호 들어왔다. 명 들어왔다. 만질 것 같아. 난... 근데 이 마네킹들 멋있다. 어, 약간 약간 바로 눈치 바로 눈치 채고 있는 것 같은데. 웃었어, 웃었어, 웃고 있어. 야, 눈치 못칠 수도 있어. 그냥 얘는 신기해서 맞 사진 찍고 진짜?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 어. 뭐야? 이게 안 되죠? 이거 저희 물건이 아니여가지고 건너면 안 돼요. 마네킹. 일단은 저희 인터뷰 먼저 할게요. 응. 네, 머리도... 눈치 못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 눈치 못 치는 <칠> 것 같아. 정확히 기억 안 하는데. 정확히 기억 안 하는데 아마 부모님이랑 아저서 있는 거 진짜 힘들 텐데 이게 가만히 서 있으면 오히려 더 흔들리는 거 알지? 그렇지 어, 어. 그렇지. 캠핑하면 뭐가 더 올래? 음 일단은 그더겠다 Camping, a 요 e n Good boy. What is it? 이상한 chicken. You s o u n 사람들 덥겠다 What is it? What is i 오 What is it? What is 그 이제 싸우.. 뭔가 그.. 나무 돼 있는 그런.. 그럼 이번에 우리 캠핑 가잖아요. DTT 때. 가면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오 좋다. 그러면, 약간 이런..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약간 이런, 이런 거.. 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에이. 그냥 어쨌든 약간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 되니까 뭔가 캠핑 가서 뭔가 다 신나게 가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제 무서운 거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막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애들 반응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자마자 안 거야 이거는 근데 잘 놀리긴 한데 이게 누리는 게는 이게 인간 인간 자기 그 해야 되지? <웃음> 반응대로 되는 거고 근데 무서우면 사실 지금 이미 무서워야 되는데 어 근데 이미가 결혼 딱히 없어가지고 어 <웃음> 이러다, 이러다가 명호를 놀라키는 컨텐츠 나온 거 아니야 <웃음> 명호를 놀래켜라. 힘드시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저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습니다저 노래 좀 하세요. 아, 아 처음부터, 안 놀래네 처음부터 듣혔어 나 처음 뭔가 진짜 많니킴 같은데 그냥 보면서 떨리는 거야 아, 사람이구나 그래도 앉 짓는데? 이제 뭐 분위기 다 알겠지 민규는 눈치만 못 채면 진짜 재밌을 텐데 아, 민규 눈치 못챌것 같아 시끄러운 편 시끄러운 편핵인사가 되고 싶어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음 센스 있고 눈치가 빠름 눈치가 빠름 단순함 멘탈 강아. 뭐야? 아 그래요. 막 몰래 카메라 아니죠. 사람 들어가 있고. 아 만져봤어요, 얼굴? 네? 얼굴 만져봤어요? 아, 만져봤어요. 와. 아. 만져 봤어요, 얼굴? 응? 이 만져 봤어요? 아, 이거랬대요즘 많이 기능이 있다고. 어, 진 대박이다. 요즘 하기이 저렇게 나온다고요? 사람인데 이건? 아니. 만지면 안 돼요, 저 이거. 아니 진짜 대박. 저하 와. 저 <웃음> 일단 테스트 전에 <웃음> 형 <웃음> 응? 움직여 아니야 얘. 안 움직이는데 <웃음> 멤버들 서 있는 거 아니겠지? <웃음> 그럼 그래 이제 놀래키는 놀랬기... 아, 그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크라이라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고기 바베큐 떠오르고요 그리고 진짜 만약이잘 만들었다 다시, 다시 해볼게요. 다시 다시. 다시 아뭐 이게 많아 뭐가 머리 아프게. 아 시끄러운. 아, 뭐, 아. 원래 약간 TPT 한거 되게 좋아하는데 음. 이번에 가면은 그냥 가만히 쉬고 싶어요. 휴양. 예. 네. 편안하게 좀쉴수 음. 있는. 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 진짜 고생 많으세요. 아 이제 다시 해야 될거 같은데. 네. 그래서 테스트. 네. 아, 저희가 보고 올게요. 다시 아 네. 혼자 두고 가는 거예요? 아, 진짜 아 눈치가 그거... 너무 빨라도 문제다 내가 진짜. 아, 아까부터 긴장 못 잡으시다가 이 부분 지금 휜깔 흔들리신다고요. 불 끄지 마요 진짜. 아 나동나. 아 진짜 싫어. <웃음> 밥안 먹어오세요? 들어드릴까요? 아진 더우신데 진짜 거울 저거 더 덥고 뭐하시 왜? 아 하지 마요! 아, 말 진짜 아, 많다 쟤 진짜 많아 왜 혼자 저렇게 씨, 말을 많이 하 애들이 그래도 씨, 다 왜? 눈치를 씨, 채는구나 캠핑 도후가 아닌 것은? 아잘 짜증나! 음. 안 더우세요? 더울 텐데 진짜? 아 진짜 잘 만들어놨다 캠핑 도후가 아닌 것은? 아, 진짜... 아, 움직이는 소리 들리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싫어. <웃음> 안녕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거 하라고요? <웃음> 아, 진짜 집중 <집중한대>. 안 <웃음> 돼. 이중금 캠핑 도구가 아닌 것은? 타프가 뭐야? 나가도 돼요? 아, 진짜 싫어. 진짜 싫다. 나시 더우신데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와, 아, 너 뭐야, 너 뭐야? one of you. Waaah! Look well, l o o 가 well! Waaah! l o o 야 w o o k w o 아, 보고 있다 아, 형씨 나 보고 있어? 어, 다 보고 있지 너말 진짜 많다 아, 야. 진짜 무섭다 진짜 민규야 너 이거랑 진짜 정확히 맞다 시끄러운 편리 <웃음> 캠핑 가는 거 뻥이야, 그럼? 아니야, 가, 가. 캠핑은 가 이건 뭐 그냥 어, 실험 카메라고, 이거는 애들이 캠핑 다 가고 싶나봐 <웃음> 자꾸 캠핑... 저기 알면서 무섭지 않아? <웃음> 튀어나올거봐 야, 너 처음에 너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얼굴을 만지냐? 얼굴을 왜 만지냐? 만들기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야 준희도 만졌어 알고요. 어.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 얼 사람 얼굴에 만지잖아, 얼굴인 거 느껴지잖아 어. 근데 저분들은 약간 얼굴에 다뭘 해놓으신지 모르겠는데 마네킹 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셔 <웃음> 아니, 그러니까 요해 와, 가방 떨어뜨리는 디테일 진짜 어마어마해, 나 진짜 조겸이다 조겸아, 부탁한다 잘 지내셨죠? 네상품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전라 몰라, 몰라, 전혀 몰라, 아예 아예 몰라, 얘라진라눈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지라그라핑라면라간라곡라곡라니라약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라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t c h him singing. I don't know 좀 h a t they are. I'm going to go to the Cheronde. I'm 뭐 o i 거 g to go to the c 있, 뭐, 있으면 있는 것 같아, 뭐. 얘 지금, 마네킹에 집중을 아예 안 해. 뭐, 뭐, 있지? 아, 이거 왜 무서워, 이거. 와, 잠깐만. 와! 아니만이아아 아니 잠깐만. 뭐예요? 예. 아니, 아니 저 뭐야? 무섭다고요. 못 하겠다고요. 스 아무 스만 아니, 대체. 이 사람들 내보내야 돼. 내 이거 하지. 진짜 안 해.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 니 여기서 해야 돼요, 진짜. 안 해. 여기서. 이제 안할 거면서 뭘안뭘안해할 거면서. 나나올까요그나올까요 아, 네? 나요. 아 이거 어떻게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 뭐야 캠핑이라며 캠핑 테스트라며 와 대박이다 나 진짜 나 여기 못할 것 같아 이거 뒤에서 아. 지금 약간 아 제발 아 하지 말라고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 아, 아 제발 아 하지 말라고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 아, 아 진짜 왜그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진짜. 아니 왜 여기서 나오는데. 아, 아. 아 뭐야, 이거 안 해도 되나? 되는... 와 아, 진짜, 움직이고 싶어.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거. 와. 와 완전 재밌다. 아니, 캠핑 테스트라네요. 아 캠핑 테스트라네요아 진짜, 아, 나 너무 무서웠어. 그럼 어, 안녕. <웃음> 어, 어제 재밌었지? 너 도망가? 나나 나 어쩔 줄몰라서 했을 때. 야, 야, 나 이러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는 게 너무 웃겼어 갑자기 다들... 아니 가방 떨어지길래 나왜 떨어지지? 했는데 뭐가 있는 거 같은 거야 근데 갑자기 움직여 막 나한테 일단 움직여 아니 도망가는 게 진짜 웃겼어, 미쳤어 아 진짜 너무 웃기더라 그럼 캠핑, 캠핑은 다 거짓말이야? 아너 너무 짱이다, 진짜 부럽다 너 애응 너무 잘해 너무 웃겨, 너웃길래는게아 무서웠다, 고 뭐. 아니 당연히 저 사람들이 막 우리한테 뭔 짓을 하진 않겠지 근데 막 괜히 불 꺼지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동영아 나도 너급으로 놀랬어 <웃음> 그치 어. 놀랄 수밖에 어. 없어 이거 동영아 난 때렸어 아 <웃음> 그래 아 진짜 아 우리가 성격 테스트를 한 거를 여기서 보는 거구나 진짜 재밌다 와 이걸 할 생각을 했어 건원. 건원이 눈치할 수 있을 것 같아 눈치가 빠른 편이나 모르는 척잘하면 확인해볼까? 오, 집중하겠다집중다나다 나보다. 나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보지보다나보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거보다나보 버논이 진짜 무덤덤해, 저런 거에 아, 놀랄 수도 있겠지 아, 모르겠다, 버논이 그, 뭐 약간 무덤덤하게, 와우, 그럴 것 같아 요 어, 뭐하고 싶으세요? 어...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어... 와 이거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지금 되게 소름 <웃음> 끼치네 문제 있다고 아니요. 했었거든요 테스트 먼저 네. 시면네 여기시면은... 또... 버논이 놀래는 걸본 적이 있나? 난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나를 놀래긴 해. 신경 e g 신경 h e r 신경 h e knows, she knows. She knows, 어 h e k n o w 진짜 사람이구나, 이거 지금 아유 무서워 죽겠네 무서워 하지 마요, 진짜 무서워요 왜 짜증내가 나 짜증났어, 짜증 아, 진짜 무서워 죽겠네 지금 조금씩 떨리는 게 보여요, 지금 옷들이 왜 이래요?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아, 소름 끼치네, 진짜 아, 소리 들려요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아...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웃음> 안녕하세요 그래 마네킹 치고 뭔가... 키가 안 크다 했을까? <웃음> 아 뭔가... <웃음> 놀 재밌었지, 버너나아 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 어. 아, 도밌지 야, 보나 도일인 친구였어. 밖으로 도망갔어. 어때? 어땠어? 재있었지 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마네킹이 좀 이상해 보였어. 마네킹이 원래 좀 키가 크잖아, 어. 비율이 좋고, 근데 안 그래가지고. <웃음> 아, 근데 뭔가 갑자기 불또 꺼지고. 근데 조금 보이는 거야. 좀바들 아, 떨리시는 아, 게 그래서. 아 맞아. 이거 사람이 사람들이시구나. 원래 그래서. 가만히 서 아, 있는 게 어,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호이 형이 잘하네 가만히 있는 거. 형은 아 동현이 형 아예 눈치 못 챘어? 나는 가방 떨어질 때도 이게 아왜 떨어졌지? 했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살짝 움직이는 거야. 나도 눈치 못챘어 그때 갑자기 왜 이렇게 오는 거야? 하고 다시 돌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바로 도망갔어. 어. 어. 오케이 okay. <웃음> 가만히 있어, 끝날 때까지 <웃음> 굿샷 <웃음> 힘들어, 힘들어 기대지 <웃음> <디데지> 순간 <웃음> 오, 무서워 <웃음> <웃음> 오, 사람 아니지? <웃음> 네, 그럼, <웃음> 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실루엣만 봐도 무섭다, 이거 네. 그니까 러 밤에 와서 오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 어, 승관이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덕분에. 근데 들어오자마자 사람 아니냐고 물어봤어 먼저. 물어봤어? 물어봤어. 근데 근데 거야.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 음. 신경 아예 안 쓰고 있잖아 지금. t v 에서 <웃음> 캠핑 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게 <웃음> <웃음> <웃음> 무서워요 여기. <웃음> 캠핑 가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래, 그냥 합석해가지고 하루동안 이나 같이 이렇게 있는건데 휘대장님 음. 무서워요 왜요? <웃음> 나도 무서우니까 그러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그러면 캠핑하면 못 떠올라요? 캠핑하면 약간 추억 회상? <웃음> 추억 쌓기 약간 그런 거? 되게 감성적이네요 네, 저 약간 그렇죠 그 이번에 캠핑갔잖아요 네네 뭐 하고 싶어아 <웃음> <웃음> 네게캠에 뭐가 아. 더 저는 그 아까 그거 그추억쌓기랑아그 음, 캠핑카 안에서 좀 자보고 싶어요. 거기서 요리해 보고 싶고 그 진짜 캠핑 캠핑카이로 이동하면서 약간 우리나라 예쁜 곳 많이 들, 네 들러보고 싶고. 네좀그힐링이랑좀 거리가 걸을 수도 있는데. 아 진짜요? 만약에 좀 빡세다면은 아! 아! 아 하지마, 하지마. 왜 그래? 야 진짜 잘 놀랜다. 제 나보다 겁쟁인 거 같은데? <웃음> 남량직집이지네 <웃음> 어, 아무튼 형을 안 붙잡는 거야. 나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와, 긴장했어. 나야 볼펜 부서지겠다. 기 놀래키지 마라. 마라 진짜. 진짜 부탁이다. 후후 <웃음> 후.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같아. 알고 있는 거 같아. 스나이프로 <웃음> <있는> <웃음> 방송러니까또 이제. <웃음> <웃음> 아. 아, 조용해지기 싫은데 아,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숨소리 거의 뭐 100m 전력질 주 알았는데 <웃음> 약간, 야 혼자 영화 찍는다, 정말. 정말 <웃음> 관씨 <웃음> 쓰러지는 거 아니야, 너무 아, 하지 마세요! <웃음> 하지 마세요! <웃음> 아아! 하지 마세요! 아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와 진짜 마네킹 용이 진짜 잘하신다. 불가야불가야 돼! 불가야불가야 돼! 불가야야불가불 사람이야 미안해 미안해 해해 사람이야 미안해 미안해 해해 아!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와. 야이 땡볕 진짜 이 더운 날 이거 쓰고 지금 와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 아, 진짜 웃기고 싶다 내가 웃겨드리고 싶어 많이 힘드시죠 솔직히 어? <웃음> 뭐야 에이 이제 안 무섭고 그래도 고생들 많으세요 진짜 와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빨리 해, 빨리 해, 뭐,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 좀뭘업기고 싶다. 진짜 이거예요? 뭐 무섭다. 하지 말라고. 와, 무섭다 야, 기타 너 도경이보다 좀덜겁쟁이었어 아, 아, 나 실험카메라 다 있었어? 아니, 들어가자마자 약간 이상한 미세한 움직임이 있어서 사실 눈치를 챘는데도 무서워가지고 내가 아니, 아는데도 무서워 이 사람들 나 놀래킬 거라는 것도 아는데도 무서운데 마네킹이 사람이라는 걸 애초에 알고 있었어? 조금 약간 미세하게 눈치지 디노 어떨 것 같아, 디노? 디노 약간 나는 만들어진 리액션이 나올 것 같아. 아 나도 약간 뭔지 어떤 느낌인지. 하지 마세요! 어 이러면서 약간 이게 다 우리도 저 안에 들어갔을 때겁 무서웠었는데 나오 고 나서 누군가 얘기하는 게참뻔하고 웃기다. 다 완전 다들 겁정이였는데오 온다 온다 이런데 근. 영달그 입에 마지막이니까 조용히 보자. 네. 몰라 몰라 몰라 아예 몰라 아예 몰라 신경을 안 써. 신경안 써. 어. 나보다 더 눈치 못 챘어, 지금? 어, 아니, 예, 얘는 <웃음> 너는 그래서 낌새로 됐었는데 어, 얘는 없었어, 지금 캠핑하면 뭐가 떠올라요? 캠핑하면 뭔가... 네. 다시 할게요네 <웃음> 캠핑하면 뭐가 떠올라요? 캠핑하면 뭔가 다 같이 불 지피고 좀 고기도 구워 먹고 보면서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음악도 틀면서 놀고 말 진지한 얘기도 좀 하고. 와우. 이제 아까 좀 문제가 좀 있다고 했어.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어. <웃음> 아 속아준다 속아준다 속아준다. 그냥. 아예 저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는. 같은데? <웃음> 나 나는 믿었었어. 나도 믿었었어. 나도. 공포트 집에서 텐트를 구축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한 단어 <웃음> 이거.. 공포트 집 맞는 거 같은데?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우와! 마네킹이야? 웃었... <웃음> 풀어야 되는데. 어, <웃음> <웃음> <웃음> 야, 이때부터 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 때부터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왜왜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왜, 아니, 아니, 아니, 왜, 왜, 왜왜왜왜왜왜 아니, 아니, 니 아니, 니니아 <웃음> 저가 그러지 말줄래? 디너 좀 오래 놔두면 안 돼요? 사실 아니 여기서 <웃음> 아니 여기서 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 하세요? <웃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이제 불러줘야 될것 같지? 요? 아, 뭐있어 야, 디네야 너 발이 한 이렇게 움직이던데 아, 놀랄 때. 아, <웃음> <웃음> 발이 그냥 아, 오 이러면서 움직이던데. 어땠어? 무서웠지? 아니, 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했는데 자꾸 조명이 막 이렇게 되니까 아,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정리가 가신다고 하는데? 탁 떨어지는데 공포특집인가요? 아, 어, 가방을 어. 어떻게 올려줄 생각을 했어? 이거를 완벽한 세팅을 아, 해야 되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놔야지 어, 근데 갑자기 막 이러니까 아니 만졌는데 촉감이 진짜 이게 마네킹이면 딱딱하잖아 근데 그냥 물컹물컹하지? 어. 멀칼 어. 물컹 이상하다 어! <웃음> <오! 웃음>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진짜 깜짝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진짜 <웃음> 대박 와 마형들 수고하셨다 마형들 근데 진짜 수고하셨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13명으로 지금 아니, 우리한테는 한 번씩이지만 저분들에게는 13번이니까. 진짜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아, 역시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 아, 시작이 좋아.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다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 네. 앞으로 서로 말한마디도 조심하는 걸로 좀 네. 괜히 막말 한마디로 네, 번식 참 하면 좋겠다! 근데 아 이러고 있고 막 이럴 수가 진짜, 있어 나 하늘 날고 있고 어, 그러니까 있으니까. 말 한마디들 고잉 세븐틴이 우리 피 d 님과 작가님들 앞에서는 조심해서 말조심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약간 콘텐츠를 만들어 제작진 봐요 VS, 제작진 VS 지작진분들 VS 세븐틴으로 가야 돼 <웃음>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웃음> <웃음> 알람 설정까지.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티이였습니다세븐티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웃음> 필수. <웃음> <웃음> 여기 이상해. 아, <다녀올> 씨. <웃음> ためどば